안녕하세요. 원디션 맨입니다. 차! 오늘은 데미소다, 사과맛과 스프라이트를 마셔볼건데요. 스프라이트는 1961년 미국에서 도입됐는데요. 독일의 깨끗한 레몬 환타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다른 경쟁사 음료인 세븐업이라는 음료와 경쟁 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이었는데요. 콜라 컴퍼니는 세븐업을 유통하는 병 제조 회사를 스프라이트로 바꾸도록 압박하고 I like the sprite in you Obey your source 등의 슬로건 럭키돌이라는 스프라이트 캐릭터와 더불어 많은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데요 그후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되었고 해외 진출과 더불어 다양한 맛의 스프라이트를 출시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면 스프라이트와 대미소다, 사과맛을 원샷해 보겠습니다 차! 와 정말 기대를 안했지만 정말 기대 이상의 맛이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 정말 정말 정말로 진짜로 스파이터의 탄산과 데미소다의 사과맛이 정말 잘 어울려져가지고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시